Thank you 가슴 너무 신기하다 우와 우아. 우아. 우아. 우아. 우아. 우아. 우아. 우아. 우아. 우봐 우아. 우아. 봐 우아. 우아. 우아. 크다 있잖아, 그지뱀 엄청 크지? 헉, 저기 올라갈 건가 봐. 응. 저 올라가려나? 얘네 엄청 크다 했잖아. 봐. 만져볼래? 등 만져봐. 진짜도 여기 이렇게 쓰다듬어. 이렇게 아예 쁘다해 줘. 이렇게 아예 뽀다. 응. 해 봐, 여찬이. 예쁘다 이렇게 살살. 아예 쁘다 하는 거야. 옳지 옳지 아 이뻐 해봐 만져 뭐 이거 뭐야? 다이 어? a 어? f 어许야 a v 어떻게했어 얘가? 응 1차차차차차지 어 안녕해줘 안녕 옳지 옳지 와형한테가봐 일어나